안녕하세요 멸치탈출 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멸치탈출을 하려면 은 요정도 수준까지는 운동해줘야 된다 라는 기준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푸쉬업 뭐 100개 턱걸이 뭐 50개 뭐 아니면 뭐 스쿼트 하루 200개 뭐 이런 목표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딱 이렇게 찍어내야 내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요 정도 수준이구나 를 말할 수 있으니까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키우고 싶어하는 부위는 상체잖아요 시티드 로우를 했을 때 이렇게 앉아서 로우 하는 이걸 했을 때 40kg 정도를 10개 정도 이상 할수 있어야 됩니다 시티드 로우 를 했을 때 내가 자극이 정확하게 등에 딱딱 꽂히는 느낌이 드셔야 할것그 다음은 푸시업 인데요 아 이건 솔직히 좀 애매해요 왜냐면 군대식가라 푸시업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푸시업을 내 가슴 대흉근을 정확하게 짜릿짜릿하게 쓸수 있는 가운데 푸시업을 내려갈 때 5초, 올라올 때 5초씩 해서 10개 정도를 시몬스 침대 같은 그 느낌으로 해낼 수 있을 때를 멸치 탈출을 할수 있다고 보는 거죠. 자, 속도감. 자, 여기서 이렇게 탁 뻗어서 쉬면 안 됩니다. 관절로 쉬는 거예요, 이건. 올라올 때다 뻗지 말고 다시 바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 가슴이 펌핑이 돼야 돼요 안 된다! 그러면 가슴 운동 하지못 하시는 거예요 푸쉬업 제대로 못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은 저는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못 믿겠어요 솔직히 저한테 와서 단한 분도 가슴 잘 쓰는 푸쉬업을 하신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벤치프레스 기준으로 좀 잡아 드릴게요 50kg로 8회 이상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어 이제 턱걸이 있잖아요 턱걸이 턱걸이가 진짜 이제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 자기 자세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턱걸이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보조로 받치는 거를 어26 정도 26 정도로 했을 때 10개 정도를 가슴이 유지된 채로 할수 있을 때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추가적으로 요구를 드리자면 네거티브 할때 내려올 때 등이 찢어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음, 이렇게 하고서도 매치 탈출 안 되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어깨 운동 어깨 운동을 하자면 밀리터리 프레스죠 밀리터리 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는 이제 바 기준으로 적어도 5kg씩 양쪽에 끼우고 10개 정도를 흔들림 없이 밀어낼 때 요 정도를 갖추시면 충분하고요 자 이제 스쿼트! 스쿼트의 경우에는 이거는 자기 몸무게 정도 밀어야 돼요 자기 몸무게! 미대칭 없이 8개 정도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그 음, 정도 되면은 점점 몸이 커지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몸무게 60kg 정도인 분들은 80 정도로 5회 정도를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 정도가 됐을 때 멸치 탈출이 되기 시작하는 정도죠 사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수행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정표로 딱 찍어놓고 그걸 목표로 내 수행 능력을 기르려고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. 제 회원분들이 실제로 몸이 변해가는 과정을 이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의 목표치를 딱 두고 하시면 은 분명히 몸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 그러면 점점 더 재밌어지면서 멸치 탈출이 더잘될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